한국, 아니 조선은 1882년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 청을 버리고 미국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인 관리 중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매번 청나라 통역사가 끼게 됐습니다. 아, 이에 우리의 이원믹 씨는 미국의 영어 교사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교육계들의 거물인 호머 헐버트 교수, 길모어 부부, 벙커 부부를 미국이 파견했습니다. 고종은 1886년 유경공원을 설치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설립 초기엔 학생들이 우리가 영어를 왜 배워야 하는데? 라면서 교사와의 시비가 붙었습니다. 고종은 거금을 들인 유건공원이 망해가자 빡쳐서 과거제를 폐지하고 영어 잘하는 놈만 쓴다고 3개월 만에 원어민급으로 미친듯이 영어를 잘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든 한국사 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한용입니다. 또한 아펜젤러가 세운 살인영어학당인 배제학당 또한 세워져 영어 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여기 일기가 무려 대한민국이 시작! 미국과의 화친의 대명사! 친일파와의 화친의 대명사 이승만입니다. 반 장난으로 말했지만 이 영어 교육기관의 역할은 꽤나 충실했습니다. 조선에 영어 열풍이 불었고 한 기록에 따르면 어느 조선인은 하루에 단어 200개를 정확히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열심히 가르쳤지만 영어를 배운 놈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덕분에 일제시대로 배경은 전환됐습니다. 일단 일제는 영어를 제2외국어로 전환하고 일본어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영어 발음을 일본어로 쓰게 해 What is that을 후토 이시자로 발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해방 직후에 미군을 통해 많은 영어 강사들이 들어왔고 우니베르시타와 마르도라고 발음하던 조선인들에게 직접 본토의 발음을 보여주었으나 본은 교사의 발음이 웃기다며 단체로 폭소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권을 잡은 이승만은 다시금 제대로 된 영어 수업을 기획했으나 6.25로 나라가 망하자 일본의 교육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고 수십 년간의 영어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문법, 단어가 틀리면 자주 발광을 하는데 토익 900점이 넘어가도록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성되면서 교육계는 외국인에게 영어 강사 비자를 발급해주지만 공격적인 투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잘하나? 그리고 웬일로 훈훈한 결말이 었지아 진짜 이상하네.